왔다! 왔어! 지닌자 미스터! 아닙니다. 오늘은 대추벌 알벌 이 불집을 보겠습니다 불집은 잘못 쓰시면 돌받습니다 저렇게 큽니다. 축구공만 합니다. 이거 잘못 건드리면 정말로 어떻게 되겠어요? 그래서 손을 안 댑니다. 손을 안 대고 너 어떻게 합니까? 그냥 큽니까? 나중에 할수 없이 저것을 왜냐고요걸로 가기 싫었대. 그래서 해체반을 불러서 저 말벌 제거 기록을 했습니다. 저렇게 엄청난 말벌 제거. 저 나무의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이 말벌집. 대충벌집은 북수관에 의해서 제거됩니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큰 힘이 됩니다.